음, 음, 안녕하세요. 음, 음. 네. 네.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나친구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? 아, 아나 그냥, 그냥 마음을 봐요. 내려놔야겠네. 유시라도 놔라. 아! <웃음>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네, 너무 갖고 싶어요. 궁금하신가요? 네, 너무 궁금해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렇구나. 아, <웃음> 어. 왜 이렇게 어렵지? <웃음> 어떡해. 뭐지? 뭐지? 주머니 세개가나왔어 파란색 지원이 세개와 <웃음>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어머 이게 뭐예요? 마음네 <웃음> 제가 항상 집에서도 어디 가든지 이 방석 깔고 동방석에 오르는 날까지 갖고 다니겠습니다 <웃음> 어, 그동안에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, 이번 설날에는 어, 그동안의 힘든 마음, 어려운 마음들 좀 이해받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